이렇 나타났는데, 개인적인 그런 뭐 소감 없이 그래서 이 아티스트 이 사람은 네. 어, 특별한 그 특, 특별한 그 관점을 다양하게 시리기로 했는데 네. 세, 센스를 스 실리고, 그리고 음. 그 상상을 복지에 그 대한 제한과 함께 상당히 됐고, 네. 그렇죠. 이 여행가는 어, 음. 그 개인적인 일을 음. 맨투링, 뭐 이것은 사람 그리고 그런 그 동행이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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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식으리고더 <목소리도> 응, 응. 많은 응. 생활이 되셔해요 <목소리도>